무여라 언제나 즐거워 개구쟁이 뽀로로 눈 덮인 수수도 마을 꼬마대장 나가신다 언제나 즐거워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 는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언제나 즐거워 뽀로로로로로 뽀로로 왔다 뿡이가 좋아요 왜 그냥 그냥 그냥 <뿡> 짜잔, 향이 좋아요. 왜? 그냥, 그냥, 그냥. 뿡뿡, 짜잔, 뿡뿡. 뿡뿡이가 좋아요. 왜?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짜잔, 향이 좋아요. 왜? 그냥, 그냥, 그냥. 그냥. 뿡뿡, 짜잔. 미안해 솔직하지 못한 내가 지금 이 순간이 꿈이라며 살며시 너에게로 다가가 모든 걸 고백할 텐데 전화도 할수 없는 밤이 오면 꿈구만 설레이는 내 마음 동화 속 마법의 세계로 손짓하는 저 달빛 수십만 많은 별들 중에서 당신을 만날 수 있는 거결국 우연이라 할수 없어 기적의 셀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일까 헤어짐을 위한 성물관일까 시작도 읏도 필요하지 않는 운명 같은 이해가 다장이 감싸오는 저달빛을 나를 보는 당신의 눈빛 수없이 많은 별들 중에서 당신을 만날 수 있는 것 결코 우연이라 할수 없어 기적의 셀러브. 그치는 우연 속에 느낄 수 있는 해상같은 우리의 만남 수없이 많은 람들 중에서 당신을 만날 수 있는 거 결국 우연이라 할수 없어 기적의 셀러움 나는 믿고 있어요 사랑의 셀러문 <웃음> 하! 문풍이나 치는 <치면> 저격이야 <웃음> 자이번에 명탄동 <명단종> 코난 가겠습니다 <웃음> 아침에 눈 난 밤에 궁금해 오늘은 어떤 사건이 날 부를까 모두들 알았다고 모두들 안된다고 고개를 돌리는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왜왜 왜 나만 바라볼까. 난 내가 누군지 몰라 이세상헤매 뿐이야 그래 이 세상에 해결묻던 것은 없어 끝까지 포기한 고뿐만됐잖아 어두운 세상에 이 험한 세상에 살라나 빛이 될 거야 세상 사람들은 왜왜 나만 바라볼까 난 내가 누군지 몰라 이 세상에 헤매뿐이야 세상에 해결 못할 것은 없어 세상엔 한 줄기 빛이 될 거야 찬란한 빛이 될 거야